또는데 뭐야? 아또 없어! 뭐야? 야, 이런 이득이?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이거 맛있는데 이거 또 깎아! 또 맛있는 거들시러 가시네! 기다려 우리 숲속이 친구들! 내가 지켜줄게 우리 숲속이 친구들! 유나이트에 아주 많은 빌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저번에 했던 거목 빌드가 있었죠 자 오늘은 어떤 걸 할거냐 뭐 보통 이제 남의 것을 다 빼앗는 도트리오가 있고 자 뮤도 전형적인 스틸러죠 뭐 많아요 깜깜있고 이 앱솔있고 루카리오는 모르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웅 다람쥐가 아주 잘 뺏어먹죠? 우리 다람쥐가 어때서 자, 실컷 보세요 여기다 딱 설치해놓을테니까 네, 실컷 보시고요 많아, 많아. 아잉 맛있죠. 어, 뭐야? 이거 이거 사라고 이거 이거? 아, 근데 제일 비싼 거 사야지. 3만 주셨는데. 근데 제가 코인이 없거든요. 코인 좀 살게요. 이 코인을 사야 돼. 이거. 아, 근데 택도 없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은 귀여운 숲의 요정 요싱니스가 정글에서 포켓몬들을 괴롭히는 빡악한 적 팀을 아주 그냥 혼쭐 내줄 네 숲에 들어왔으면 입장료를 내야지. 야꼬랑이지 이거 뭐야? 귀엽다. 야 먹어, 먹어, 먹어. 야정글 먹어,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정말 먹어, 정말 먹어. 그렇지. 어? 빰 밤, 빰빰빰 오이 뭐도망가야지 어? 왜? 소프라샐 <웃음> 누구야? 소프트 샐러 누구야? <웃음>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좋은 빌드야 어궁 알렸죠? 좋은? 따라가야 되죠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아악. 자발자발 <웃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어반 자반, 자반, 자반, 자야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자 잠깐만 잠깐만 반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자반, 무빙 무빙 무빙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자반, 자 자반, 자반, 자 자반, 자반, 자반, 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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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건 줘, 줄건 줘, 줄건 줘, 정글러 줘. <웃음> 뺏서 먹었죠, 뺏서 먹었죠. 자 도망갑니다. 너뭐 하냐? 너왜 오냐? 아 이득, 크크루핑퐁 내가 언제 그렇게 바음해서 내가 언제 줄건 줘, 줄건줘 이랬어? 나 그렇게 바람 굳이지 않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 <웃음> 어쨌든 저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팀이 이득을 가져갔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이득이죠 이것이 바로 숲의 요정의 방식인 팀을 돕는 법입니다 자 바로 뺐어요 나이스 내가 먹었다 나이스 야다 뺐는데 이거 궁극기로 뺐었어 아 이서 <웃음> 완벽한 타이밍이었어 웃기긴 해 그냥 트롤 하다가 막판에 <웃음> 캐리 해버리네 <웃음> 이거 위쪽에 분명히 온다 봐봐 위쪽에 분명히 와 이거 안올 수가 없어 뭘넣라 그래 뭘 넣어 못 넣어 너는 아접속이 친구 납치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 이거 하나만 먹을게 하나만 먹을게 아, 감사합니다. 다드세요다드세요또 없는데? 뭐야? 아, 또 없어. 뭐야? 나 이런 이득이?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이거 맛있는데? 이거 어떡할까? 또 맛있는 거 들으시러 가시네. 기다려, 우리 숲속의 친구들. 내가 지켜줄게, 우리 숲속의 친구들. 너의 힘을 빌려줘. 야, 야. 아, 대박이다. 야, 야. 여 자식, 여 자식. <웃음> 이겼다. 좋다 이거 위쪽 위쪽? 위쪽? 위쪽?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신캐리인데 이거? 아이 컴퓨터 아니에요 이거 심지어 아 맛있겠다 이거 야 여기 또 남아있어 야 대박 아 이거 아마 정글 늦게 들어온건가? 여기 내꺼 어이 그거 먹었네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개구락지 밤에 너가 우리 포켓몬 친구들을 괴롭히는 거니? 안되지? 이거 그러니까 내가 대신 괴롭힐 거야? 아니 괴롭힌대 아니 뭔가 이상해 이거 하는 게 이상해 컴퓨터 이렇게 하지 않거든? 야, 컴퓨터처럼 하는 건 아니야 지금 사람이에요 확실히 야, 사람처럼 하는데 그냥 좀 저한테 너무 털린 느낌? 아 어,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아, 사람 아닙니다 아니야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웃음> 아, 아니 아니 실력 비하한 거 아니야 아 이거 드디어 먹네 정글. 자 그러면 숲속 친구들을 좀 구제하러 왔습니다. 아 어, 도망간다 난 히히 못 잡지 못잡쥬 히히 못 잡지? 이거 내꺼지아 너무 써이지합니다. 레만 캄미란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이겼어요. 자 우리 이거 에이스 번님이 우리 점정을다 먹고 제가 적정을 다 먹으면 완벽한 그림이거든요. 지금 적정을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이럴 수가? 자, 잘 먹고 갑니다. 아 이거 절대 잡으면 안 돼. 왜냐? 나중에 또 먹어야 되거든. 아마 이거 먹고 있을까요 그치 그치 그치. 오할줄 아는데. 자억으로좀 끌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극기 갖다 버리게끔 하고 요거 먹어주고 도망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니 자이렇게어그 뒷동산에 인, 숨어있는 우리 포켓몬 친구들도 구제를 해줘야 돼요 아야! 뭐야? 왜 죽어? 이놈들 신력은아이바치니까못 미친다 근데 솔직히 진짜 AI들이 얘네들보단 잘하는 것 같아 아비아 아니야 어. 그럼 뭐예요 쟤네 레벨이 지금 레벨 망했는데 지금 정글러가 지금 10인데 완전 망했는데 아 절대 안 망합니다 내 맘겜 무슨 내 맘겜입니까 일단 요거 꼴 놓고 레쿠자로 바이로 가 있을게요 아 설마 아 설마 아 설마 또 나이스어 <웃음> 됐어 됐어! 오 살았어 좋아! 오 위험해서 위험해서! <웃음> 나이스 아주 좋아!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빼앗는 숲의 요정! 아 모든 것을 빼앗는 숲의 요정이 아니라 포켓몬들을 지켜주는 숲의 요정 여싱이스다! 나이스혐징이스라아 <웃음> <웃음> 현징이스 표본 아니에요! 혐징이스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스 <웃음> 여러분 이게 탱커입니까? 이게 탱커 맞나요 이게? 실러이자 탱커이자 딜러인데? 아니 숲을 지킨 값으로 지켜준 포켓몬의 생명을 맞나요? 무슨 소리예요? 저 친구들이 알아서 숲의 여장님 숲을 파괴하는 저 못된 친구들을 벌해주세요 숲의 여장님께 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는 거지 고통받지 말라고 이 세계를 해방시켜준 거죠? 아니 그럼요 약간 요신니스가 어, 이세계 트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